이번에 먹어보러 갈 신메뉴는 바로 떡볶이입니다. 신메뉴 떡볶이 메뉴 하나를 먹기 위해 한시간 거리에 제 고향 지역을 방문했습니다. 오픈한지 얼마 안된 울떡 매장 같네요. 신메뉴 이름은 마쥬 크림 떡볶이 우선은 떡, 베이컨, 버섯, 납작당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. 맛은 향신료 향이 강한 편이라 해당 요소의 포부로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. 전 괜찮았지만요. 그리고 3월달 에는 올떡신 메뉴를 드시게 되면 스파클링 레몬보이 음료를 사은품으로 드리는데 이 음료의 맛은 썬키스트 레모네이드 맛과 유사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번에도 그럴싸한 신메뉴 가져와 보겠습니다. 바이자!